자 반갑습니다 깍두개임들 어, 2022년 4월 고3 모의고사 23번에서 26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가와 나로 지문이 나뉘어져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어,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소리내서 읽는 것을 연습을 하면 이제 소리 내서 읽다보면은 이게 현대어로 무슨 말이구나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 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를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를 읽고 어 문제를 풀어서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속어식으로 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자 풍설이 가 보겠습니다. 풍설이 잠깐 자고 정제가 고역헌을 헌창을 널리 열고 병안을 높이드니 병든 눈을 높이드니 말리공건의 무한한 청산이 말리공건 이제 온 세상이 좀 무한한 청산이 엊그제 소년으로 백두홍이되어셔라 해서 백두홍백두홍 백두홍 뭡니까 머리가 흰 늙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청산이 머리가 샜다. 눈이 왔다는 거죠. 자, 설산. 그래서 백동이거못알아들을까봐중략 부분에 또 설산이라고 힌트 줬습니다. 맞죠? 설산 진면목을 여기와 다 보노라. 어와 조아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어 억만창생을 사치케 하단 말과 사치하게 한단 말인가 집마다 경실이요 경실옥으로 만든 집 그러면 눈이 내렸다는 거죠 어, 선마다 옥계로 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도 찬란하니 거쳐도는, 거쳐는 도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망가 천황의 경려가 낭자하되 자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거 하나하나 뜻다알 필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거겠죠 수비를 아니하니 풍속도 으시고 수레바퀴 힌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만발의 은자는 개개이 뚜렷하니 해서 여기 뜻을 보면서 뜻을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 되죠 공장의 성령인가 천하의 기제로세 여기까지 A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눈이 내린 풍경을 지금 어,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맞죠 눈 내린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레바퀴 자국 뭐 이런거 그리고 눈이 내려가지고 집이 하얘진거 이런것들을 또 물어보겠죠 유치하게 자 공개위에 새 자취는 어, 야사 황대의 창일서가 완연한듯 어, 석양 한천에 날아드는 저 까마귀 눈빛을 더러일샤 음, 까마귀의 눈빛을 더러일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가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되겠죠 뻔한 거 아니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까마귀 나왔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고전작품에서는 흔합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날아가는 백구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 중에 니네 홀로 유다르니 소의 호상으로 개복들 하야으라 그럼 호상이 뭐야 희고 깨끗한 옷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개복 옷을 갈아입고 계복들 하얗으라 개,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눈 내린 풍경 속에서 홀로 유가 다르대 그러면 까마귀만 까맣차아 맞죠 다른건 눈 내려가지고 다 희게 변했는데 그래서 이까마귀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정변대석은 백호가 준자 하니 이비장 보덧또면오호공을 달랬났다 해서 흉노를 토벌하던 장군 장군이 봤으면은 어, 오공을 달래났다라고 제시어 있고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용룡일세 그래서 고목 고목은 오래된 나무겠죠 늙은 가지 늙은 가지는 두껍겠지 그 두꺼운 가지에 눈이 쌓였으니까 이게 용처럼 보일 거다 날 운을 언제 얻어 벽공을 오르려니 그 구름과 비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자네 등을 잠 네, 네 등을 잠깐 빌러 월중계를 꽂고 자냐 달 달나래 개수나무를 꽂고 자한다.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이거죠. 아까 유 아까 그 이제 여기 보면은 병 안을 높이 든다. 병든 눈이라 했으니까는 이제 그 하늘 나라로 가고 싶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유흥이 전심하니 도 깊으니 질병을 다 잊었다. 어, 학창이를 잠깐 있고, 청녀장을 높이 집어, 청녀장 이거는 지팡입니다. 이 높이 집어, 바닥 없는 신을 신고, 설리의 배회하니, 맹령이 또 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 나보고 신선이라 안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걸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뭐 하나하나 의미를 다 파악하고 시험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학작품이 몇 가지인데, 맞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파악을 할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문학작품 공부하고 만 이러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맞죠? 자 가와 나의 공통점 일단 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에도 해당할 수 없는 거죠. 공통점이니까 자 후렴구를 활용했다. 후렴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연세의 방식 연세의 방식을 통해 어, 대상의 속성을 부과하고 있다. 연세의 방식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 사과는 빨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게 연쇄 방식인데 그런 연쇄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자 지규의 뭐뭐 가치를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 뭐뭐 가치 뭐뭐 가치 뭐뭐 가치를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뭐뭐 하여, 통해, 하여 이 부분 있죠. 이 앞절이 명제가 맞는지, 뒷절이 명제가 맞는지 두개다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규의 방식을 사용했다. 지규의 방식을 사용한 것도 좀 보기가 어렵고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어 시, 시조도 아니다. 시도 아니다. 그래서 어, 대생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반복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았죠 자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제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신선이라 아니하겠냐 할 거이고 이렇게 고로 끝났습니다 이거 의문형이거든 하단 말가 이런 것들 다꼬고자 자나 이런 것들 다 의문형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화제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신선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 오는 날에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신선이 된것 같다 라는 기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어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은 문제 빨리 목품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할 때는 따져야 돼. 찾아봐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찾기 어렵습니다. 맞죠? 찾기 어렵고 어, 후렴구 어얄리얄리얄라샹얄리얄라 이런 반복되는 후렴구가 연마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연쇄 방식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그게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지교의 방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상승과 하강, 상승 이미지는 뭐 불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하강 이미지는 비가 내리는 거, 눈이 내리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 그게 주제와 연결되는지 주제를 부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까마귀와 배, 백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여기 백구가 또 나오는, 가,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까마귀 아까 뭐였습니까 음 까마귀 혼자 까마차 남았죠 그래서 어, 흰색 옷으로 옷을 갈아입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어, 여기 보면 까마귀와 백구는 했을 때 까마귀가 아니면 백구도 아니게 되는 거죠 까마귀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자 까마귀는 화자가 과거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 과거 사건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옷갈라이어라 하는 거니까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 아니죠 옷갈라이어라자 까마귀는 화자가 공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 맞죠 옷갈라이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백군은 어떤지 몰라 자 까마귀는 화자가 속한 심리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지금 보면은 어눈 내린 풍경에서 눈 내린 풍경에서 까마귀 혼자 까마니까 이눈 내린 풍경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심미적 세계라고 볼수 있고 혼자 까마니 까는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라 생각을 해서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정답의 후보는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구를 살펴보고 둘 중에 답을 정하면 되겠죠 자 가사와 시조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그 문제를 풀면서 개념들을 익혀나가야지. 자 가에서 병중화자가 어,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 고통을 이겨내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범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가의 헌창을 열고 백동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을을 또 찾아볼까. 늙은 가지 쌓인 눈을 보고 용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이 말이 맞, 맞는지 봅시다. 늙은 가지 쌓인 눈, 옹룡 오늘을 언제 얻어 벽공을 오르려니 어, 언제 용이 되겠냐. 그래서 니등을 잠깐 빌려 달나라에 가고 싶다. 유흥이 전심하다 해서 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가을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침을,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잇는 곳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어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용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서 가에서는 어, 초월적 세계 상상해가지고 고통을 초극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는 어, 신선을 동경한다. 동경하니깐 초월적 세계를 그려낸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가를 통해서는 알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억을 활용하여 기억기억이 눈내리는 풍경 눈내리는 풍경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실을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집마다 경시류, 선마다 어깨로 쎄 해가지고 목으로 만든 집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자 눈이 온 거리의 풍속에 따라 구슬을 좁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해서 여기 보면 어, 내 집도 천양에 고쳐서 아심중이 불안하다. 망가천양의 경료가 낭자되 경료, 옥구슬이죠. 천왕의 옥구슬, 온거리의 옥구슬이 낭자하되, 수뷰를 아니하니, 죽지를 아니하니, 어, 풍속도 좋으시고 해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틀렸다. 풍속에 따라 구슬을 주는 게 아니고, 옥구슬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죽지 않는 그 풍속이 좋다 라고 제시를 한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다 맞죠 눈이 내렸으니까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다 말발의 은자는 개개이 뚜렷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개히 뚜렷하니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리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재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그래서 어, 수리바퀴 흰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제대로 문제를 푼 겁니다. 답만 맞췄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푼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읽어봐야 문제를 풀수 있겠군요 자나 율룡천 긴 감소에 감소가 뭐야 물엉덩이입니다 물엉덩이에 낙대 낚싯대 들고 흙 걷다가 흩어 걷다가 그냥 그냥 그 힘없이 걷는 거겠죠 아침밥 좋게 먹고 여기 이 같은 것들 조이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게 먹고 긴 졸음 내었으니 한숨 잔거죠 세상에 번호한 벗이 이 뜻을 알까 하노라. 번호한 건 뭡니까?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것. 여러분들이 겠죠 얼마나 걱정이 많아. 맞죠? 그래서 번호한 벗이 이 뜻을 알까 하노라. 이 한적함이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율령천 백구들이 나더러 이른말이 백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의인법이고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어서서 자 인간사의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모르고 늙어라 그러면 어 백구들이 나를 걱정해가지고 너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늙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한 말도 아니돼 검다 세다 하네다. 어한 말도 아닌데 검다 검다 고히다 한다라고 이제 인간 세상의 얘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백군은 화재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입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자, 백군은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야? 아니죠.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야. 탈속적으로 대산상상복에는 혼자 올라와서 애처 소리쳐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임의로다 평생의 위군부 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자인근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그래서 어 위군부 애정이겠네 그인근과 아버지를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탈속적 세계관의 굉장히 좋다고, 번호한 뜻을, 번호한 것이 뜻을 알까 하느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인근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충, 충심을 가지고 있다. 관직에 나가고 싶다라는, 어,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원래 사대부인 화자가 강원의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범민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거야.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가 되면서 또 명예욕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율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우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재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재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 맞습니다. 음, 긴 감소에 낙대를 들고 흩어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재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재의 흥치를 유발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율령천에서 세상 번호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재의 모습이 드러나 화재의 범인이 심화되는 공간은 아니죠 심화되는 공간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러한 즐거움을 너네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5번 한번 볼까. 자 5번 어, 나의 대상 상상복에서 위 군부 위 군부 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삼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인념이 드러나는 대상이다. 그래서 어 그렇죠. 관직에 나아가서는 이제 그 대부, 대부로서 명예를 떨치고, 어,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자연에 박혀 가지고 선비로서 청렴한 삶,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조선시대의 모든 사대부들의 그... 사대부들의 임무였습니다. 임무. 관습이었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23에서 26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고전시가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아주 필수적인 단어 몇 가지들은 알고 있어야 돼. 왜 해석은 돼야 되니까. 근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이게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아주 유사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거를 이용해서 또 낚아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 어휘를 어~ 작품 속에서 찾기보다는 잘 정리된 고전 어휘에 관한 이제 어휘집을 보고 외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사서 단어장을 사서 뭐~ 단어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좋아보이는 걸로 사서 조금씩 외우면 고전 시가 또는 고전 소설은 단순하기 때문에 현대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딸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